야너 진짜 이사한 집이 훨씬 좋다 야 진짜 우리 집의 두 배야 두배야 내가 진짜 이집 구하는를휘둘 죽는 줄 알았다니까? 너 집들이 선물 주들 했어? 아나 휴지 했지 땡큐 어. 야너 아까부터 혼자 왜 그러는 거야 아야아너인 남사친 여사친이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 남사친 여사친 있지 <웃음> 왜 여자친구랑 싸웠냐? 어아 야 그냥 남사친은 뭐 카톡 하는 건 좋아 근데 뭐 쓸데없는 것까지 카톡을 주고받잖아 씨. 무슨 카톡 아뭐밥 먹었냐? 집잘 들어갔냐? 그리고 뭐야 뭐 새벽에 뭐라 그랬지 아너 모르지 새벽에 뭐 하냐 그리고 아 그리고 이거 쓸데없이 다 대답해 줘가지고 그냥 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순 없지 에? 야 솔직히 말이 남사친 여사친이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잖아 그건 없는 거지 그러면은 너간섭 열어뒀다고 했잖아? 음. 그럼 얘도 가능성이 있겠네? 아 나는 아니지! 얘는 몰라도 이 지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네. 있네! 야 그러면 어디까지가 남사친이고 여사친인데? 아니 뭐 뽀뽀를 해도 아뭐 솔직히 아무런 감정이 없으니까 남사친 여사친이지 그래, 아... 너도 그래 그럼? 응! 오케이! 그러면 너 만약에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겼어 근데 여사친이랑 단둘이 술 먹는 거 오케이? 나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 갑자기 남자친구가 너무 취했네 해서 여사친이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해서 근데 여사치도 아 너무 찌해버렸다 우리 잠깐 위험하니까 쉬었다 가자 모테리 자. 야! 그건 아니지? 아니 아무렇지도 않으면 괜찮다면? 야 그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잖아! 이게 여사친, 남자친이 없다는 거 아니야? 아, 그지 아니지 이건 잘못된 예시지! 맞아! 잠깐만! 그러면 너네 둘다 남사친 여사친 없다 그랬지. 어. 그러면은 둘이 남이겠네? 센까? 센까. 센까. 아웃기 있네 야 그러면 너희는 어 그래 너희는 친구니까 어 응. 서로 속옷 입고 있는 모습 봐도 아무렇지도 않겠네. 그냥 친구니까. 야뭐너 조각상 본적 없어. 야막 아무렇지, 아무렇지 않지. 야, 야 그럼 너도 무슨... 기다려봐 내가 먼저 말할게. 야 그러면 너도 얘가 갑자기 어 오케이 한번 그살 내렸는데 어? 야 살끼도 생각보다 부드럽다 야 하면서 한번쓱 보기도 하고 한번 이렇게 쓱 솔직히 되고 이래 아무렇지도 않아? 친구니까? <웃음> 아무렇지 않지? 친구니까? 어. 씨, 아무렇지도 않대? 이게 어. 말이 되나? 야 그럼 이, 이. 손 깍지 한번 어, 봐손 깍지 한번 켜봐 그래! 깍지. 깍지. <웃음> 야 팔짱 한번 켜봐 팔짱? 아 오케이 포옹 자 이리 음. 와 오케이 뽀뽀도 해보세요 뽀뽀래 어, 뽀뽀? 이봐, 이게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게 어떤 거좀왜그러거너왜 그런 야너 아, 아, 그래. 조각상이랑 뽀뽀하는 거나 뭐가 어때서 그냥 돌이랑 한번 싹스치는 건데 아이 깨질까 봐 그러지 아이가 너무 아까워서 이게 비싸니까 멋이 뭐 멋이 뭐 아야야 대수 대 알겠어 알겠어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말도 안 되는 걸두 번이나 맞다 맞다 자 어이가 없어 다이나 그런 거 아니다 세상에 남사친 여사친 이딴 건 알겠어 알겠어 아 내가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짠 내가 시발점이잖아 스이 <웃음> <웃음> 아우 야 근데 이런 논쟁이 계속잖아. 아우. 니기탕을기다리느바다이고자 저... 어, 어, 어, 아, 뭐가 또 타게 하는 구만 아무것도 하게 아, 잠깐 아 아, 나 화장 한번 만다 아. 내가 그걸 까먹고 있었네. 왜? 나왜 아랫배가 아파.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돼! 아, 아, 아, 왜똥냄새 저까지 퍼질까봐? 아!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나랑 아 나랑... 비켜, 아, 뭐야? 어, 음. 코 뚫게야, 뭐야? 소야 뭐야? 이 내가 아, 뭐늦다 그랬지? 눈빛 그랬지? 진짜 나동네 감동받은 거야, 아좀 비켜봐, 좀! 아니, 나도, 좀 나가고! 아, 좀아 비켜, 줘나 아, 아. 치로 <웃음>